야야야, <목소리> 여기 야, 야, 건드리지 마리. 뭐라. 아, 아야 이거 하지 마라, 뿌리지 마라 이거. 이거 공사하는데 왜 뿌렸어? 이거 뿌리지 마, 아빠. 을선택해주세아 이거 엘리베이터인데 와봐 와봐 이거 책 있잖아 어 책으로 원하는 충수 표시 표시하고 여기 어, 올라가는 말씀... 응 올라가는 거가 봐. 16층까지 밖에 안돼다 레드스톤 범위라서 음. 그쭉 당기면 아마 16층 갈거야 봐봐 아, 진짜네 아까는 안까지는 꼭 엘리베이터 만들었다 그래? 한안 번. 음. 이거. 안돼. 이거 진짜 건들면 안 된다. 이거. 아, 다시 해야 된다. 니네 동생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독구 독구. 와, 이거... 야 이거 물은 어떻게 배치해 놓는 물? 와 어. 이거 뭐지? 소울샌드랑 마그마 안되면 해초 심은 다음에 부수면 된다 야, 야 근데 누가 투명화 뿌렸냐 여기 응? 누가 투... 자꾸 포션 뿌리냐 잔유형 때는 남아서 그런 그러... 안된다고 뿌리면 안돼 왜 안되는데 어, 여기, 그, 그거 해야 되는데, 몬스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아, 근데 마그마블로는 끝내리 놀이... 응. 도구로, 양념으로 해놔. 사오기. 이거, 아, 야, 누가 활 쏴가지고 또 떨어졌다, 여기. 아, 좀. 쏘지 말라니까. 거의 거미가 있어서 조지르고 쐈다. 아, 이거, 이거 포션 던져라. 즉시 비에 그냥 투천용 던지면 된다. 멜라면이거도 야, 16초에는 물이 없네? 응, 일부러 안 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없다이가. 보는 거로네데 해볼 칠번안 돼. 왜? 어. 왜? 안돼. 튼됐 오빠. 아. 와... 오빠. 와... <웃음> 왜그러데 대체? 오빠. 응. 음. 그, 저 오빠 있잖아, 나한테 말할 때. 음. 그, 여기에 나오는 뭐지? 어, 채팅. 채팅으로 말해줘야죠. 7호. 그, 그러니까. 아, <웃음> 아, 아 네. 정확하게 좋지. 응? 나 가고 싶은데, 어디 갈 거면? 1층에서 1층으로. 여긴 1층, 이 1층이야. 아무것도. 그래? 그러면 저... 저몇층까지아2 10? 몇몇 야0 매... 지도가 안 건... 꺼내진다. 뭐야? 1 5층가볼래 10? 10? 10? 요0 10? 1 1 좋은 샌드 마그마 블록 엘리베이터 아주 현명하고 일로 해서 가는 게큰다나 지도가 안 꺼내진다 나중에 붙여야 되는데 뭘 오. 놓고 여기다 큰거 하나 지을까 그래? 무슨 아? 어? 니 네. 네 말고. 네. 야. 이가 네. 뭐지? 이몇 네, 층이야? 침육층 오빠 친구 그 얼굴 좀 보자. 안 돼, 나라. 오빠, 친구. 안 돼. 왜? 왜? 나 어떻게 는데 모르기 싫대. 모르기 싫대. 저기가. 오. 마이너스 오백 티. 네. 저거 저렇게 터까 그냥 아파트가 네. 이거? 분수분수라고분수가 금수. 이래 생겼어 엄청 크다 근데... 이거 이거 이 한번 내려가봐 일 안하고 마이너스 5 0 0 오메 이제 여기다 건물을 지어보죠. 덕구이 건물 짓는 거 도와줄 수 있나? 이걸로 아파트 지 층이야? 덕구 건물 짓는 거 도와줄 수 있나? 건물은 어디? 어디다가 뭘 지으려고? 여기다, 칸좀 나눌라고. 1층에 아, 상관을 짓고, 외벽하고 있거든. 벽면 아... 꾸미는 건 나중에 해도 돼가지고 회로는 밑에 감춰두고 응. 해가지고 위로 그, 쭉 올려 1층은 못쓰는데 대신 2층은 쓸수 있다 이가 회로 있는데는 어 그래가지고 근데 2층... 석영이 아니라 나무로 해야 한거야가 바닥 엘리베이터만 나무로 한 거다 음 1층은 회로실이니까 작동이 요정도 음. 그 크기면 괜찮나? 이거 거의 호텔로 아, 만드는 아 마루... 마우스 걸린다 왜 여기... 이렇게 와서 하는 방에 옆에서 그럴 거 모지 말라고자 음... 여기 어두운 색깔 나무로 하자, 여기. 어두운 색깔? 응. 음. 어. 얘가 낫겠다. 다크호크. 이게, 이게 괜찮을라나? 응, 음, 여기 층 표시고. 이게, 이게 나올라나 음... 나온것 같기도 하고 음. Welcome to the company of the s h e a t e r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칸. 세 개. 열한 칸. 사, 오, 칠, 구. 삼에 아니 일곱 칸. 아니, 여덟 칸이네. 야, 이종, 이정도 크기면, 호텔로 쓰기 괜찮을라나? 어, 이정도가 충분하지. 봐봐. 총도 16층이면 충분한가요? 응, 요정도. 어, 여기다 호텔 두 개, 응. 낙조분수 바로 옆에. 응. 아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나중에 이 부분도 써야되니까 분수 옆에 있건 야, 여기 평, 아니, 치수 좀내줄수 있나? 아? 아니, 뭐라고? 치수 좀내줄수 있나, 여기. 글로. 치수? 응. 음... 어, 여기 셋으로 하자. 잠깐만, 치수는 그냥 블록, 글로 놔둬가지고, 그냥 재면 되는데. 이렇게 두고 여기. 야, 일단 회로 있는 데다, 다 저거 해두, 해둬야겠다. 음? 뭐 지붕? 아니 발광석. 해로는 다 발광석으로? 왜냐면 안 돼. 몹 생기니까. 아고장나 아, 그 정도... 음. 이한 칸짜리 이거 레드스톤 회불인데도 생기나? 아아 아, 그거 괜찮다. 어 아, 그러면 싸움 된다. 이 월데이 설줄 알지? 월드에디 살줄 알지 구조는 뭐 여러개 해도 되니까 나 2000년이야. 천... 잠깐만, 야, 검정색으로 칸 나누기 좀 하고 있을게, 나. 검정색? 응. 블랙콘크리트 아니 근데 안에 아, 내부 흰기는 아니야? 검은게나 아니 내부 어디네? 여기 어? 지금 나 작업 중이다 지금 같이 건설하고 있는데 저 새끼 또 마크 하려고 지랄하고 있다 지 음. 여기는 회로실이라고 해서 따로 놔둘 거가. 음. 일층 회로실에 철문 하나만 박아줘. <웃음> 철문 출입금지. 표지판도 같이 박을까 경사해서 음. 그리고 노란색 염료가 필요하다. 음. 맞다. 고 어, 구구. 찾았. 다 아, 야, 예. 거기 벽안할 거다. 일단 이거 뜯을게. 이 바닥 너, 디자인 같은 해볼까? 거 해줄 수 있지, 혹시? 어디 봐 바... 바닥? 바닥은, 어, 여기 나중에 밑바닥을 뭘로 할지만 결정해주면 된다. 약간 외벽 디자인까지 다 해보려고. 정말 대규모 되고 있다, 이. 3 4 5 6 7 8 9 이게 석탄 블록. 응. 아. 이건 콘크리트. 이게 아홉 칸이고 와, 석탄 블록하고 콘크리트하고 구분 안 된다. 그럼 여기가8여기가 여기가 넓이가 8이거든. 8이면 몇 칸이 하는 게 낫지 거기가 아홉 칸이니까 7 그냥 88 정사각형 해도 되고, 아니, 좀더 길게 만들어도 고 옆으로. 8칸. 아, 여기 뗄 거다. 아, 더... 그럼 여기도. 6이도... 3, 5, 7, 9. 9니까 여기도 8이고. 그냥 10까지 늘리죠 10, 10. 11 0 11 1 홀수 계 치고 한번 볼게 안에 내부가 이제 3,5,7,9 내부가 10이다 그러면 응 음. 요렇게 할까? 음.. 그어죠 <웃음> 이거 검은색으로 칸막이만 해놓으면 된다 아 이거 아직 문안달아도됨칸 다오고 문 달라고 이렇게 있고, 바가주자 전산시. 여기가 8에 십이제. 여기 80. 아, 넓이 있어 놓으면 되겠다. 8, 8, 80이고, 옆에도 80실 하나 더 만들까? 하나, 3 5 칠, 9 나중에 이거 흙좀 치울까? 이래 서 여기다 호텔 크기 하나 짓죠 어코트블러 니네 동생은 어떻게 됐는데? 음 지금은 모르겠다 낮이 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위가고 블랙콘크리트 바닥은 쟤 있는 거북이들도 하.. 음. 그렇네 바닥 쟤 뭘로 하지? 바닥은.. 어? 벽을.. 성경으로 할 거? 적을 몰라. 같이 골라 볼래? 아 일단 이거 틀만 세우는 거라 가지고 지금. 음. 아, 니 네, 인테리어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서. 여기 80칸짜리 3개 있고. 한 음, 다시 세워보자. 하나, 둘, 셋, 여기80 음, 음 이쪽은 혼자 88이다 아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이어폰 귀 음. 아프다 귀 아프지? 사실 헤드센터는 아에귀 아프다 안 돼가지고 음 심지어 마이크가 한쪽 전용으로만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면은 음. 응. 음. 얘가 빵바닥은 어떻게 하지? 그냥, 나무로 돌려도 돼. 음. 엘리베이터가 나무. 남... 쫙 그럴까? 그냥 원목 느낌으로 쫙 해버리면 되지. 응. 음. 그러자 이렇게 <목소리> 두고바닥장 <말할> 쓸만한 <목소리> 여기 그거 하려고 표시해 놓는 거다 4 아. 5 6 7 8 9 10 11, 11. 바닥재는 가뭄비로할까 마음대로 여기가 15 1층은 1층은 뭐 느낌 나는 걸로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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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그거다 예약하는데 어, 21 곱하기 21 441. 나는 사람이 참 뭔가 보기. 응. 음. 아니다, 21 곱하기 22다, 여기. w e l c o 트 여기다 정문만들자 응. 여기다 정문만들고 녹색깔선 마지막이 초록 응. 그리고 그곳에 현재 호텔이 마지막 역 야, 이, 이, 이거 이역 두개 걸친다 신기하게 저 녹색깔 선 말고 또 있는 거. 응? 아야 녹색 선 말고 그 녹색 선두 두 군데 걸쳐있다 이거 낙조분수에서 놓을 수 있다 어째다 이렇게 초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 그냥 심심해서 <웃음> 결론 아 벽으로 했네 1180개 이건 나중에 외벽 바꾸자 그래야겠지 저 밑에 산호 심고 싶다 심어도 되고 위가은 일, 이, 9 바닥이야 이거. 참나무로 할까? 바닥, 다. 참나무? 응. 음. 참나무보다는 다른 나무, 가무기 같은. 거? 어, 그걸로 할까? 갈아보자. 어. 벽도 석영 말고 뭔가 다른 걸로 갈아요. 일단은 참나무로 지금 갈아, 엎어놓을게. 다시 음. 바꾸면 되니까. 월드 에딧이 없으면 개고생인데 쓰면 되지 이래 호텔 로비 바닥을 가뭄비로 하자 오포 음. 씨 팬텀이. 팬텀이 더 많아졌어. 대공포 발사. 발사. 대공포. 오발써발맛어응 알아 3 5 7 9 9 1 4 4 밥나오네 이거? 음. 일단 나중에 바꾸면 된다 음. 땅 표지해 놓은 거길 표지해 놓은 거다 1층 다, 꾸가, 다 꾸미고 이제 하나씩 쌓아올릴래? 치수 다 쟤나? 26. 26 맞다 우리의 문씨께서 또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 같더라 음. 안된다 정치 이야기 안한다는 이 소리 다 끊긴다 전시하기 응, 해도 된다고? 응 어, 여기에 호텔 만들고 주기가 3, 5, 7, 9, 13, 15, 17, 19, 21, 23, 29, 27, 28? 28이 22, 50야 여기 50 곱하기 26인데 어떻게 하지? 50 곱하기 26? 응 그게 왜? 치수가 어떻게 자르면 될려나난 적당히 자르면 된다. 3, 5, 7, 8. 1, 2, 3, 5. 3, 5, 7, 8 내가 부르고 있는 이빗바람이 뭔지 알겠나 혹시? 모른다 바로 로드트발로다 락. 락. <웃음>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고벽 뭘로 하는 게 예쁠라나 벽벽벽 벽. 벽. 글쎄 나무 계열이 안났던벽 역시 바닥 나무 계열 우리는 원목 지향으로 간다 <웃음> 그럼 석벽벽돌벽벽볼까 바닥도 테리코 앞이 이렇게 모래사님. 음. 그것도 다 깎아버려야 되는데. 조동을갖고 있다.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내 현란한 마우스지을 봐라. 다 없애버리겠다. 예, 저 호텔,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의 성지다. <웃음> 여기서 컨벤션 열어도 된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열래?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그거 열어도 된다, 컨벤션 열어도 된다. 한식 열어볼까? <웃음> 싱가포르 호텔처럼 방문 두개 열리게 해볼까? 그래야 되고 어떻게든 네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가 보인다. 그렇지. 어? 어? 땅? 빵? 지금은 나 이거 공설 도어 나중에는.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제대로. 오늘 하루 종일. 야 니가 음? 할 시간 없어. 오늘. 왜? 이거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 왜 걸고 다녀? 마이크니까. 어, 음. 걸고 있어 근데. 귀 아파. 계속 걸고 있으려고. 음, 귀 아픈 게귀 아픈 게 아이 뭐야 시기. 3, 5, 7, 9, 11. 오빠, 응. 이왜 이렇게. 리왜이게왜이렇이아왜이렇아 이리 이거 계속 리왜 이렇게. 니까 아프지. 게 이리 왜이렇 이리 왜 이렇게. 이리 왜 이렇게. 이리 왜 이렇게. 이거할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야이쪽으로 그냥 한칸내야 아, 아프잖아? 이거 아니에요? 음? 미러 패스마트. 패스마트. 패스마트. 패마트가스마트패스마마트 패스마트. 패스마마 가라 일단 아무때나 이렇게 가운데 표시해주고 와우. 와우. 음. 1, 23, 26이제 여기가 진짜 엘리베이터가 4개나, 응? 음? 엘리베이터가 무려 개나된 초. 응. 음. 기본적으로 돼야지. 4호기까지는 있어야지. 응. 음. 호텔 주에 4호기도 안 되나? 백화점도 밀십몇 호기까지 있는데. 히어로. 컴패니 발로 오브 시응야 음? 됐다 칸다 넣었다 객실이 1층에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야겠네 나중에 저 기계실은 저 패밀리룸이라고 그냥 크게 줄, 줄 놔둬놓자 패밀리룸이다 저거는 이말다 음, 네 끊긴데 아, 패밀리룸이다 오케이, 됐어. 패밀리 룸이 팩밀리 룸이었더니. 내가 발음을 잘못 한 거다. 야. 야. 혹시 컴패니오브히로즈도 들어간다. 야. 컨벤션 열거가 여기서. 모르겠다. <웃음> 그럼 열면 되지. 컴패니오브히로즈 이제 벽을 바꿔봅시다. 어, 야, 괜찮지? 객실이, 그러면, 아, 여기만 한번 하면 되겠다. 1층에 객실, 거기 있는 칸들이 다객실이요 응. 음. 괜찮지? 그럼 1층에 뭐가 있냐면, 여기, 1열개 있고, 1층에 1 3개 있다. 이네들도 그냥 두 칸씩 늘어버리죠. 얘 너무 좁아 터져보이니까한 칸씩 더 늘리죠 오, 동편 쉐키 요렇게 어때? 내가 세워지는 거 같은 느낌 응벽 음. 뭘로 할까? 그 벽은 가문비가문비 영어로 뭐지? 가문비로 해보죠 가문비 아니면 지툼 참나? 외벽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가뭄기 정도가 낫겠다. 아니면 은 자작나무? 가뭄기, 자작나무... 좀 밝은 거 하려면 자작나무가 나을라나응 음, 밝게 하려면 자작나무지. 공사장 곳곳에서 으악한 소리가 들리네. 이 너무.. 요렇게 괜찮나? 어어 괜찮네 야 엘리베이터 사이사이 봐봐 길 연결하고 있어 어어 했다. 응? 여기 봐봐. 굳이 외벽은, 이거 한번더 둘러도 되니까. 외벽? 응. 이중으로 둘러도 돼? 응. 응, 그래도 되고. 뭐, 외벽 더 두른다고, 뭐. 돈덜 들진 않는다. 아니다, 더든는데 어? 여기 물 있었네? 응. 물도 메워버리면 된다 일부를 해안선으로만 넣는다 응. 괜찮다 저거 놔두고 된다 어차피 들킬 일도 없다 겉부분만 메워버리면 뭐 안, 안, 안 들키네 아니, 디자인도 해볼까? 이제. 모드 스톤 여기 어떤데 입구 쪽은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보자 오잘 오, 됐네 음. 바닥 그걸로 할래? 객실바닥 석재벽돌 석재벽돌? 어어 한번 해봐봐 브릭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보면 되지 스톤브릭 요렇게 돼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응. 음. 쟤봐, 저 새끼들 왜 생겼니? 기 생기면 죽겠다. 사망이 있다. 걸리면 죽는다. 어디서 가 음.. 오빠 보좀더 괜찮은 게 없어. 음, 윤나는 암사남 같은. 윤나는 암사남. 음. 윤나는 암사남이나 윤나는 선로왕 같은. 그걸로 한번 갈아 끼워 봐봐. 나는 모든 작업을 수동. 수도... 블록을 없애는 일부터 다시 맞는 만... 또 바꿔보고 생각하죠. 아니면 민규 오면 한번 물어볼까? 응 고란드 그래. 어. 민규 오는 몇 시올리냐? 민규 언제 올지 모른다 야. 악으 디지트 빌드맵 맨날 내가 무슨 게임 하든도 무조건 하 폰.. 그게 폰 게임이든 컴이든 다 ㅅ 응. 막 카톡 하는 것도 다 엄청 몰 야, 그건 너는? 좀 너무하다 카톡까지.. 어? 어? 아니? 니 이거 몇 시까지 할 거냐? 그럼? 글쎄. 뭐래. 함정이다. 난 답했다. 몰라. 이것저것 다 심어봐야겠네. 응한 음. 마다 이것저것 다 메워보고 제일 나은 것 같은 걸로 하나는 깎기 내려 외벽은 내려라. 나무로 안, 해, 안 해야겠다 탈 수도 있다 외벽은 뭐 콘크리트같으면 메워라 응음 음. 혜기 또 어제처럼 안 시켜주면 나 앉아야지 그때 워프레임을 하는 거다 야 강제로 키라고 할 거야 쟤랑 그러고도 남는 거 지하고 싶어 내가 안 키면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엔 서버장님께서 안 키면 그만이지 <웃음> 그럼 안 킬게 레전드. 네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아이가 아니깐 괜히... 켜도 힘드나 켜도도 힘들고 안켜두는 그건 그건 안 켜두면 고통받는다 나도 안 켜두면 안 켜뒀다 안 켜져 켜도던... 있으니까 가행 컴퓨터를 아시나? 근데 그래봐야 나가겠네.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니까. 막 16층짜리 호텔이다. 편안 하고 있니? 나오다안 되는지 아버님께서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풀린다 이래도 말고 왜 나도 하고 있는데 왜해도대 이래도 자네도 내도 아니면 짚통 짚통 찾기 힘들지몰때 아, 있어서 하지 그냥 귀찮다. 영어, 영어는 영어 알아서 치는 게더 귀찮다. 아 그게 귀찮다고 옛날 아이코드 아이템 코드 있을 때 편하지, 도뭐 이런 건 코드 있어. 을올래 영단어 알아야지. 음. 이 참고. 그렇다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요. 응. 여... 음. 현실에서. 혹시 이거 호텔 아니면 아파트로 쓰면 되지 않나? 으악! <웃음> 기큰 <웃음> 응? 아파트 예이 뭐하고? 이놈 주상복합단지처럼 써도 되잖아 음 그렇겠네 센서링 컴퓨터로 문은 구멍 뚫린 하면 누가 훔쳐 보겠지? 보겠지? 아그문 문부터 골라 볼까? 뭐가 나왔냐? 음 그것도 바닥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이니까. 응 음. 근데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면그 초콜렛 시참인가응뭐그데그 어. 초콜렛 문어 고급스럽게 하려면 그게 맞지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뜨지 나문 아카시아 좋아하는데 아카시아는 약간 하기 좀 그거하다 여기 구멍 뻥뻥 뚫려있지 않나 응 어? 이거 그걸로 쓸래? 아파트 그거 보면 유리창 밖에서 밖에 내다보는데 하는걸로 이거 어떤데 야요 바닥들 어떤데 여러개 만들어놨다 어. 음... 저 위에도 세... 얘 괜찮지 만들... 않나 이거는 약간 좀 그거 하다 엔드스톤은 엔드스톤은 뭔가 그렇지 야, 얘, 얘 나쁘지 않다 가뭄비가 아니라 그거 지든 참나무 못... 어 얘가 나쁘지 않다 가뭄비도 해볼까? 가뭄비도 오케이 가뭄비 판자 아카시야 판자 でも何の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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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기가뭄비하고 응. 아카시아 줄과 추구할... 나한번 봐봐 잠깐만 이걸 아, 좀 그래. 붙이고 올게 됐어 114... 자 얘가 나은 것 같은데. 가뭄비가 제일 낫네. 가뭄비가 제일 낫다. 가뭄비와와카시 없던데 괜찮네 가뭄비가 났다 <웃음> 에센셜을 빼야겠다. Save all. 에센셜은 왜?